빵이 맞다, 빵이 맞다, 방이 맞다, 아, 방이 맞다, 이 맞다, 이다정이선 개피 이 맞다, 빵이 맞다, 이스피 빵이 스다체이다 빵이 잡다 빵이 맞다, 빵이 제다빵둘하다 빵이 이 르네이 이겼다 이겼다 이 n 다이이판방 오호방아럼이다제오이나 올릴게. 오, 이 정무성 아시. 정무성 아시 오른쪽. 미안. 오른쪽 미안. 아시다. 옥돌, 옥돌. 우리 옥둘 여기 아마 살아 있다. 이 양막 하나. 적배서뭐날라온다아 이거 초반에 없어져야 아, 되는데. 밤안 쳤는데. 어 그럼 개피 돌격 다 개필 것 같은데. 아 이제 방붙차 완전 피일 하나 있다. 아중오발나 알죠? 아직 살나 살아있음. 건디 네. 열고면 말해. 그, 내가 갈게. 내구가 오빠. 다 이거 시간 더 쓰죠? 어 설법 빼고 나3인칭 해줘. 제가 볼게요. 중옥 제가 봄중하지안 보임. 아마 아이스 먹게 돼. 이거 일분 반쯤에설해도 충분할 듯. 꼭다 떠진다. 네개 이상 터졌고 중옥 하나 왔고 중옥 스나 같은데요. 중스나다. 스난가돌격인가 스나네 스나네. 중국 스나 머리가리중 스나 맞나? 나 응. 확실하지 않아요. 어? 스나 맞아. 내가 아케이 어... 아니다. 저 문어머리 두 명이었던 것 같은데. 일단 천천히 중국 빠지고 지금 안 보여요 아직은. 슬슬 지훈이 형 중간 끌에서 봐주고 이제 옥구 한번 선해볼래? 네. 나 건끝 보참. 꼭봐줘중국잘볼 테니까. 오면은내 바로. 어, 핸드. 오케이 오케이. 어, 그줄 각오로 사려야 된다. 어쩔 수 없다.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조용하지 않았고, 조용 않았고, 조용 안왔고 지금 안보여 지금 안 보여요. 트해보여 포트 해보여적동 소리 하나. 지금 소리 안 줄. 보인다. 지금 안 보임. 보는 더 앞에 보여. 오케이 오케이. 적통 하나. 나이스. 적동못 받았던 맞다. 다았다 중업 중업 중업 하나, 이 하나 어, 중업 하나, 중업 하나, 나이스. 나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요 이거 그러니까 옥방 전방이었어요 방금 대구 둘 나왔어 방금은 못봤다 그이? 다른데시나 조심 기스나 기스나 기 방이 나왔어요 방금 나 다시 기후방이 오케이 옥연 맞췄다 나가고중은어때 보여요? 중 중어... 패스 가능하면 음. 오른죠오로도 깔따야겠어. 볼고 기그새 재그새재 옥전방이었다. 옥전방이다. 옥전방. 기그새 재단계올라왔 알죠? 나중옥 아, 연막 하나. 리리 네. 아, <웃음> 패스 할까? 어떻게 할까? 어, 패스 해 주시면 될거같아 연막 깔고 패스해 주셔. 기그 재이야계단 올려 줘요. 연 연막 하나. 자 텐쪽 게요 나이스 오기 있다 오기 있다. 삥삥삥 이거 포거 나. 건디, 건디 건디 건디야 건디야. 야, 건디 잡았고. 이겼다, 이겼다. 빼어, 빼어 빼어 빼어 자리 잡고 오, 자리 잡고. 어 확인. 확인했어. 이거 중노들빙줄 때니까 중 한번 잡고 올려 세명아조통수 나. 앞중옥 오는 거 뭐니? 나찮이안되니거지 저도 아좀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니아 아니, 아니, 니아 아니, 아니, 니아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다 아니, 아니, 아니, 니 내가 뭐 까는 거야? 아나방 잠바 한 번. 1 1시 김직한 완전나버즈더니 아홉 시야. 저 뺏은 안가? 아 그래요? 이거 그러면 세세분 중접배 밀어줄래요? 지훈이 형이 그냥 개구 타고 돌격 두 분이 중접배 빌어주실래요? 방에 갈게요 중접에 연막 나그러주면 갈게요 입 날라온다 간다옵구 설때방 먹었어 방 사랑이. 먹었음 설할게 설파로 개구가아요둘 저 배스나 돌격. 미나아나날 가라야 되는데. 폰다. 나 돌격이야. 이핑갈게다 방이 방이 아저게 아, 아, 그냥. 개, 한 개, 한 개, 한 개. 아 나핀. 이거 들어. 갑이. 어이차 마마네 안 되겠다. 집중 집중. 이음 있었는데 스플로 따보죠. 저 다시 옥방 이니다 아이 다 밀었나? 아 이래 네. 타 있는 거조심해야튕라 왼쪽 왼쪽 왼쪽, 스나, 왼쪽 스나. 어? 하나 왼쪽 어, 패스나. 어, 하나 스나였다 오기운박쪽 같은데? 페스나 랑그 하나 또있어 이거, 따고 가요? 어디, 어디 가 이거? 목 어, 전방이다. 오른쪽 있었음. <놀람> 아, 패스해야 돼, 이거. 똑같이. 목 아, 어, 전방이었어요, 아까. 기본박이다 기억박, 기억 갔양만이적통하 적통에서 오 기본 박나 기본 박아. 군이 패배하였습니다. 적통 오는 거 진짜 빠르다. 오장까요우 이거 넘어오고 나서 빠르게 우리 쪽으로 당겨야 될때 이거 밀면서. 한 비밀 아니? 먼저 이번에 저냥 중독들, 빼서 기계, 울베기가, 기가보실기요기가 울베기가, 울베기가, 울베기가, 울베기가, 울베기가, 울베기가, 울베기가, 울베기가, 울 이거 제가 방이 설때폭감해서 왼쪽 찌를 테니까 뚫었다. 방이 났다 방이 났다 방이 다 방이 다방나방나알거 천천히. 나이스. 중국이 하나있고아 나. 이스 중계단까지 모니 되고. 네는거 패스하는 거 모니 네, 패스 요 아 이거 원샷터. 한대 때렸대. 어. 아. 아니, 무배하였습니다 따자 따자 따자. 자, 파이팅. 이거 스프레이어, 스프 스플일. 지훈이 형좀 응, 살아나게. 파이팅. 천치해봐 이거 시간 좀 써야겠다. 어그후방 보고 나도 옥방 네. 후방 보. 나이스 요 지훈이 형 옥방 한번 와 볼래요? 계속 오른쪽 전방인데. 지르는 거 조심. 중앙 쪽에 하나 있고 중앙 쪽에 하나랑 기운박 쪽 조심. 오른쪽에 약간 있었어요. 가만 있으면 오른쪽 한번 체크하거든요. 폭폭폭폭폭폭폭폭폭폭폭폭폭폭폭폭폭폭폭폭폭폭폭폭폭폭폭폭폭폭폭폭폭폭폭폭폭폭폭폭폭폭폭폭폭폭폭폭폭폭폭폭폭폭폭폭폭폭폭폭폭폭폭폭폭폭폭폭폭폭폭폭폭폭폭 나이스. 이거 중패하고오려한번 오, 올려보자 엄마 있네사람있터터터터있어터터터터터터터터터터터터터터건터터터터터터터터터터터터터터터 저부터봐게 저게 뭐, 저게 저게 먹었어. 저거 뭐, 저거 발소리 뭐, 저거 뭐, 거거거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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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이 삥 치고 그냥 개구 쑥 한번 갈까요, 우리? 오케이, 오케이. 제가 개구에 막 쳐놓고 아, 방이. 어, 오케이, 오케이. 형, 형, 지훈이 형 중으로 와줘도 돼요. 저희 방칠 준비. 아, 개 앞에 한번 하나. 중... 방이 갑니다. 나 바로 개구. 자, 삥 하나, 삥두 개. 봤어요, 일단. 설대 하나, 설대 하나. 9시 네. 하나. 9시. 맞아봤고, 바로 설, 바로 설. 나 바로 설하고, 지훈이 형 기계. 폭온다. 어, 서래, 그냥 서래. 김수만 완전 나고. 관계 제가 볼게요. 나이스. 오른쪽 둘이야, 오른쪽 둘. 중순아 조심. 어, 왼쪽 돌격 내려오게 되게 나이스. 역장 가자. 저 옥방. 지훈이 한발 쏘고 바로 옥방 와볼래요저서나 조심. 기스나. 당사나모습안보여주고 방탄할... 있으니까 그냥 와서 바로 오른쪽 잡을래요? 연마 연막 갔다. 연마 연막 이상한데 가는데? 네. 체크 한번 할 듯. 시간 써요 이거 나오는 거 조심. 다시 기계 먹음 응. 음. 나7 0방방세명나오오는 거지 중계단 세명도 조심 이거. 0 0 2,000. 2,000. 2이0만2다 시간 2,000. 2,000. 2,000. 2 0 0이2 0 0조2 0 중간 2,000. 중간0 0패0지 말고 우리 계단까지만. 계단까지만 킬만 먹고 바, 다시 내려오죠. 이거, 이거 아직 아직 지금 어 먹고 있어. 지금. 오케이. 이거 전등 빙 미스 났다. 아 연막이네. 갑니다. 계단까지만. 어, 오른쪽 한대. 대폭 빙네. 우리 유재형 디귿자 있다. 이거 봤어. 유재형한테다 내려볼게. 내려볼게. 내려볼게. 내려볼게. 어. 디귿자 있고. 아, 이거 옷구 기계 빼가지고 옷반가봐. 이번 우리 네 명이서 패스할게 다시. 왼쪽 연막 하나. 이거 그냥 오른쪽 쑥 돌격 쑥 갑니다. 총, 총들여총 하나 둘셋 아스나 디피 됐다 기본 파폭가지고 넘겨줄래요? 자, 뒤볼게 넘겨줘요 넘겨줘 기파 기본 파 기본 파기파 아니 기본 파왜 나이스 나도 둘 하나 둘 여기 아, 폭, 야, 어, 폭. 남겨줘, 남겨줘. 하나 초통나 거기 한 방하나. 아거좀 아쉬운데. 적통수나. 저기 뭐, 하나. 아 이거 숨다 수... 왔다. 적통수나. 적통 빠졌다. 거지 어, 어졌었다 이거. 방이야아 아. 왔다 왔다. 적통도 왔다. 소리. 적통 조시 까비 아전 네, 나이스. 잘하고. 저쪽 준비 잘 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도 더 집중 하죠 파이팅저 삐아 안까요포어나 네, 첫판 저올리 있을게요 그냥 어 지훈이 형 안전하게 한번 아, 하자 오케이 멈추고 오케이 주물병에 얘기해줘요 울뚱한 하면방이찔리요 우리. 방대한 파이치. 울한 파이치. 울뚱한 파이치. 울뚱이이방이파이이이 오케이, 스페셜 버스. 야, 우리 다 땡겨간다. 멀티킬 스페셜 버스.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무조건 한 번은 오겠네. 이거 보거나 저올베 오구마 오테마다 핀간다 그냥 건뒤로 가. 오구 아, 안보였다 크못거든 어? 방이 안막 꺼졌고 방임 소리 방임 소리 설파빙 하나 설파빙 하나 둘 아, 방이 수나매? 방이 수나 방이 수나맨? 위치, 다방게요 방이 나왔어 아, 연마 하나. 이거 포지션 저 설대 보다가 중 올리면 바로 재올라가. 저 포가나 핑 하나 체크 한 번. 개구선 안 보이고. 기대 안 보인다. 옥 조심해라. 저 올림. 아 연마 없습니다. 이거 그냥 패스, 패스하면 그냥 중국 따라갈게요. 건디로 달았다. 건디로. 다, 다, 다, 다 건디라. 다 건디. 디네 건디네. 건디네. 아, 못갈 아, 거네. 나 대치기 빠르게. 나 폭득이 있거든. 저 대치기. 나도 폭득이. 양미빵 응. 하나. 양미빵 하나. 포기다 우리. 천천히. 물벼삥. 난 썰포. 나들킨거 같은데. 울통 다 간다. 양만이. 울통 다 간다. 피온빵 냈고. 가 아직 목공 재단이에요. 나 빠진 그냥 여기 설아 생각 없다. 저 있는가라고 저 다시 빠질게요. 우리 설포 갈수 있나 또? 남포 없어. 하나 더. 는 사람. 나연 하나. 폭폭 하나 더. 경보. 아, 폭탄이 설치까워다아 야 기운 빡쳐줘, 기운빡 쳐자 아, 기운빡 까비 옥팡이 쓸걸 그랬나 이거 조금만 어디 돌화면에 좀더 땡겨주면 좋을 듯 이거 방 아니면은 옷 거의 올치기 지고로 계속 할것같은데 양공은 많이 안할것같아 딱보니까 저 올베로 뺐어요 완전히 아니면 형이 뭐 붙어줄게 한번 하고싶은거 한번 찍히면 전등핏갑니다 그냥 올리면 전등빛갑 방오고 중안 먹을 때했는데 중소리 한둘 이상? 방 입에 있는 것 같은데? 아, 아, 아, 전드핑 하나? 예 전드핑 대기 다시. 중계 올릴라 한다. 중계 올릴라 한다, 이거. 나 띵, 나 하나 야, 옥다버한테까패스 찍어 줘요, 그냥. 옥고 네? 어, 네가 나키못빠가져나머나리소용다 그냥. 패스 에택 하면은 존 보면 되잖아. 궁을 배 하나? 중뿌배 하나? 중뿌배 둘. 이 둘이 돼. 어. 나나퍽 먹었다. 퍽 먹었다. 먹었다. 나이스. 나이스. 어디 마이, 잡은 거예요? 방뚤, 방뚤. 양념 양념 아, 어, 천천히 양념, 천천히. 양념. 설파 아, 설파 파아 가져 가져 가져야겠다 바로 가져야겠다 설파랑 개구방 개고방 순아 개구방 순나 아, 개구방 순나 개구방 순나1 1시 된다 이대로 이대로 갈까 이게로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오케이 여기 보니까 지훈이 한 번씩 찌르는 플레이 되겠다 그죠 다 그냥 뭉쳐서 오네. 어, 나 패스 패스 맞는다. 이게 아이디아나 <웃음> 문어 대가나올라다 나이스. 저돌격 하나 더 패스 안 했다. 중계 되려 갔다. 패치 찍어 줘요, 그냥. 나이번에방세 오고봉바리 어, 올라오면 울통 뺄 준비해봐 선 없으니까 울통에서 봐봐 한번에 같이 가게 기회 발난것 같은데 방이 조심 저 낚시 기 발난다 기 발난다 기 기발 발난다 형 기발기발 선 기발. 네, 없으니까 개구 좀 받으시고 아저빙저 빙. 저 빙. 빙 하나. 드로그에 유도해보죠 어그, 어그로 끌어주니깐다 중동왔네방이 체크 기 아니다 기 아니다 다시 올렸다 이거 다 뺐다 안테나 뺀 까주게 바로 가요 바로 가 안테나 뺀 두개 바로가자 바로가자 바로가자 건대폭감사서 가요 오른쪽오른쪽 분이 숨 음, 나이스. 이게 유재 오케이. 패스만 찍는다. 네. 이번에 올라 왔다하면 바로 다 안테나 핀 깎게. 그니까 건디로 들어서 막으면 돼건디빠에서 점프하면서 다 건디로 돌아가어그 어, 고폭 하나 까놓을래 가면? 네, 연방 하나 건디폭 깎게 돼, 돼. 오케이 내가 갈 때까지만 좀버텨줘 좀. 이게 안 보이는 거 같은데? 기계 소리 난다, 하나 아니, 연방 이겠쓰나두 대. 오케이. 이게 둘이상중 이동 없고. 발파 뺑 하나, 발파 뺑 하나. 방입 한번 오겠다,으나. 방중좀 조용한데 너무? 발발 전진발. 파 하나, 발파 뺑 하나. 깔아 개피. 방입 들어. 이상좀 없다하지? I'm not going to 이 있다 i 다 not 이 o 방이다 t 이다 i e I'm n o 방 방. 아 i n 총... 아, 이거... 아이고... 방 to die. I'm n 이 t going to 다 i e I'm not g o i n 밥이... 한 번씩 밀어도 좀될것 같기도 하긴 한데, 일단 저희 그죠막는 포즈 한번 지켜보게요. 아이 근데... 뭐이 얼마나 그게 있어? 오케이. 이번에 형 싸볼래요? 저 전투병이 기 반대편에서 해야겠다. 나이아한번 내려갔다. 볼게. 오케이. 있어? 아아 보이는데 중에? 형 주패서 찍어 주시고 우리 방이 쌤으면 나 볼래 한번. 오 갔다. 오가 다 오가 나왔다. 우리 방이 쌤나와거저 그냥. 오 갔다. 없나 나옵니다. 이거 또 오기다. 또기다. 오기다. 옵니다. 주호 비었다. 호치호 2호. 2호. 2호. 2호. 2호. 2호. 2호. 2호. 2호. 어호 2호. 2호. 어호 2호. 2호. 2호. 2기 2호. 2호. 2호. 2호. 2호. 2호. 건디 2호. 2호. 던지세, 던지세, 김치카 양만이. 알 없다, 알 없다. 가야돼, 가야돼. 양만이. 양만이, 양만이. 나이스. 옷이 안 떴네? 아, 이걸.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여기 근데 진짜 한쪽 올만 친다. 나이스, 나핑 만나 아, 잘소리 이거 기계 되죠? 저도 그냥 방 가서 나갈게요. 우리 개다 오케이. 빠빠빠빠무나어 아, 먹었어. 이어 오케이. 아, 정성 제가 방 볼게요. 오케이. 포가나 띄어나. 기, 기 끝에 하나, 일단. 스나하고 행명 음, 피웠으니까, 이거. 제가, 일단, 배폐성.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제가 보다 빠질게요. 개국기, 개국기. 자, 방으로. 배폐성. 형, 자, 일곱시. 봐줘요. 들어오면 배폐성. 그냥, 방연막 친다. 얘 오겠다. 방 오겠다. 사이즈가. 방차 값 친다. 양머 양머리 나이스. 이다 플러스 1. 내가 연번 먼저. 적군의 파괴 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 저지하십시오. 나연나과 더블한다. 보면 된디 그대로. 이 소리나. 실각으로 보고 줘. 나핑. 작연막좀 까줘 이 웬만 다 되면 제가 까줘? 나 참이 내먼직 감도겠어. 충분작 발소리 안 나지. 나요나좀 봐. 리나이거상작가 돌겠고 있다. 또들작 발소리. 아, 나 멈췄다. 개미 소리잖아. 개미 소리. 나대 나핑 나핑. 작은 도시. 차핑 온다. 여빙 왔다. 여보는 거지. 아니, 때 나가. 때 차가. 차가. 옆 나가지 마. 아, 피, 없고. 개구 김수만. 개구 수만. 때 우리 큰탕 한번 찌를래 세명? 큰 도세면 찌를래요? 뭐큰 찌를래요? 쳐도, 나이스. 나이스. 아이 거 잡긴 했는데 조금 어수선하다 우리도. 어디 찌르든지 그거 말을 좀더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혼자 얘기하는 것 보다 그 자리 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어떻게 하자고 많이 해 주시면 좋을 듯더 신경쓰지 마시고 그냥 부담 없이 얘기해요 하고 싶은 거작티한만 먼저 작티 내려왔다 잘못 갔네 하나그각으로 아, 온다 지금 말해줘 지금 까죠 연막 지금 가죠. 잘잘 갔다 잘 갔다. 작디 작 소리 안 나요 지금. 행구 형큰 오방하고 지훈 형 작을 배워보실래요 한번? 행구 형큰설때 같은 거 보시다가 그냥 셔츠 들어오면은 큰통 강지 형이랑 같이 미셔도 될 듯? 자기 소리? 자온다 자기다 자기다 자기다! 빼빼빼빼! 났다 났다! 어 이득 봤다 이득 봤다 이득 봤다! 형삥 있어요 나삥 있는데 이거 잠깐 대기. 울빙이다 어. 뭐야? 아, 빙빙. 빙빙 아무도 안 왔어 나잡티통빙 먹었어 큰 울빙 조심 제거 2층 빠줄래요 그냥? 다시 뺐나? 나울배 먹으러 왔어 나 그냥 울빙 먹고 다시 엽가주실래요? 버이설되었습니다 아니 제가 그냥 삥깎고 같이 들어가면 되겠다 그냥 삥깎게 네. 그냥 좋아 삥깐다 아잠깐 하나 둘셋이 하나 삥 두개 짧건나다리쏘리난감 아, 쏘리. 맞았나? 아, 전방 체크함. 의도 창문에 하나 있다. 아, 씨 타이밍. 나리 이거또 작칠 것 같은데 아큰 토스나다 이거 작아닌것 같아요 아직 네, 우리 큰토음 차라리 셔터나 큰 토스이다 동소. 큰, 큰 토스 많다 큰토 봐줄게요 나오는거 는거 체크 안된 이거 그통 나올란다, 끈통, 나오려 한다. 끈통, 끈통, 끈통. 끈통, 이거, 끈통 이거 크냐? 크냐? 이거 크냐? 꼬꼬야나 삥, 나삥 작디... 작디 쇼보든지 그냥 작디 쓰나 있다, 작디 쓰나 있다 어, 흔드는 거다 이거 작디 둘 자리 바꿔야 될때 이거 들어오면 당한데? 짝이다, 짝이다, 짝이다, 짝이다, 짝이다 짝이다 짝한 셋 라이스 하나 잡았고 아, 서럽다 아, 서럽다 아, 작은 세시야 아, 작은 세세 하나 몰라 짝설 안한다 짝설 안한다 짝설 안해요 하나설 하나설 하나설 가설 때 하나 계단 밑에 하나 미치기. 설대 둘에 폭탄이 아, 나 오케이. 설대쪽 둘에 작디 둘이다 설대집설때 네, 설대 둘에 작디 둘 2개. 계단 밑에서 빙피했다 어, 어, 계단 밑에 아. 계단 밑에 오케이. 계단 밑 계단 밑 하나 아비, 이거 아, 밉시다. 안 되겠다. 아, 문이 바꿔야겠다. 이거 3, 4큰 통미시고 1, 2 셔터 가자. 올빼서 나. 벗고 나1창핀 까고 나간다. 아이거 오른쪽부터 나가, 바로 셔터 포가 나 빙하나 나가자. 큰통 바로 나오면 돼요. 안, 안 보인다. 슛도 안, 슛도 안 보인다. 자기다. 자기다. 자, 대시 다 가자. 발소리 너? 아어 뭐야 나삥 다행염 나이스 한번더 가요 한번더한번더 가요 한번더 똑같이 오른쪽으로 부터래 호가나 삥하나 상글있다상글있다글 먹었다, 셋이다. 상글 셋. 반아샷 하나. 하나 어우, 네. 아, 생각보다 좀 꼬인다. 잉 아, 아, 천천히 해야겠네. 셔터. 여보여. 다, 세개더 한, 세개더 돌, 셔터 둘. 여바나 갔음. 여바나 갔어요. 까비. 지켜야겠다. <웃음> 오상가요 오상. 오사? 거의 올챙이니까 나 이번에 짜가 있을게 그냥. 네, 한번 문자 게아 하게. 나 큰통 저거 보게 이거 빙하나 큰통이 빙하나 이 소리 하나 딱 되었다 잠깐만 하나 여에서옆 작업한다 응. 음. 이미 소리. 어. 발 하나. 텍한다. 작업. 커터 옆쪽이면 쪽이 옆에서 옆에서 옆에서 옆에서 옆에서. 옆으로. 자글락 다잘 찔란다.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딱티스나랑 짝티스나 짝티스나. 딱티스나게 피. <두> 어, 같이 가요. 짝퉁으로 뭐, 빠진 것 같은데. 나 지훈이형 가 보니 나같겠나 반셔위에 있나이 양념. 아, 견 개구조심 이구원에다이거원에가 조심. 빠에가 조심. 원에 가서 에 가서 병원에 가서 리에 가서 병에에에에 창문으로 빠졌다. 큰 조심해요. 창문에 삥하나? 쓰나가 당겼다 어, 연막하나? 자꾸 뺀다. 이번에 큰 조심해요. 네, 게미 소리, 게미 소리. 여기 하나 있다. 여기? 큰통큰통 왔다, 큰통 왔다, 둘둘둘 둘, 큰통 둘. 일부로빠게쓸때쓸 때. 뭐야? 되고 있다. 게미 소리 있다. 큰통 둘. 큰중은 마비 안가 되죠. 옆조심해야돼 이거. 엽숨 아, 싼 거. 아 어, 작은 혼자 볼게요. 우리 밑에서 오는 중. 이러고 다시 잡고좀 해야 돼. 일단 우리 그냥 돌격 세면 큰통 먹어줄래요? 그냥 큰통 찔러도 돼, 이거. 큰정과 마빙 큰정과 마빙큰정 깠다, 나빙 하나 잡았고, 나또빙나또빙 오케이, 유리, 유리. 나이스, 라스 하나. 잡을 거, 잡을 거. 나이스. 절대 우리 질 수가 없어, 사실. 지면 말이 안 돼요, 이거. 지면 안 된다, 화이팅.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 나 옆랑가 더블할게 이번에 이번에 자간 들어오면 우리 옆찌르자 이거 셔터 많아 큰 조신 큰 조신 오케이 하긴 큰큰큰큰이나 바로 와핑 갈게 큰이야 와핑 두개 와핑 두개 설때돌설때돌 2층 쓰나 2층 쓰나 박현서거 올베디스 돌았온완 중하하더 b e k u 코 u b e Kunube, Missile. s a n 미사일 하나 너가 m i 타 s i l 이 No, I sent out. You got Bruda Ube, Kapushim Kunoko. Kako, Kako, k a k 아, 여비다. 여비랑 아, 네. 자간 아군이 아, 패배하였습니다. 갑비 무조건 우측이라고 생각해야겠다 옥군이 맞빙 깔줄 아나? 큰? 어 아. 니가 그, 먼저 까줘 그냥 아, 니 빙깠지? 어, 소리쓰짝 디엠만 먼저 줘따요 이거 개미 소리 하나 큰통 둘, 큰통 둘 빠르다 큰통 둘, 빠르다 들어왔어 오빠, 이 울베와봐, 울베와봐, 나큰 포개 1창 뱅도 왔다, 1창 뱅도 왔다 나어가나이스오고야 순하게 피재행겨 볼래? 큰통 먹게. 아, 나갔다. 우리 나갔다. 큰통 가자, 우리. 양가거시 하나 더. 얘는 얘양 아니야. 양아 나. 나이스. 와, 군위승킬했다 나이스. 그물이 <목소리도> 포착되었습니다. 바로 들어간다. 오케이. 야, 삥하나? 2순하하다 씨발! 와... 간다, 간다, 간다. 아, 첫판부터? 큰살 때, 큰살 때, 큰살 때. 큰대포가 나, 빨리 와줘, 빨리 와줘! 큰층 아, 큰다 조심해야 돼. 어, 이건 놓치면 안 되지. 알겠습니다. 와, <목소리> 이증 스나 소름이네. <웃음> 형큰 동서 나가서 한번 먹죠. 우리 먹고 창문에서 보고, 오케이. 가, 이거 제가 상글이 볼게요. 멈췄다 됐다. 셔터 햄버 하나 왼쪽? 같은데? 뺐어요. 뺐다, 뺐다, 큰동 먹음. 오케이, 기임 밑에 작업 나온다. 그냥 셔터 바로 들어갈테니까 옷고반쇼를 준비해봐 어 매지피치고 바로 간다 그냥 매지피 하나 링 두개 엽션방 포하나이피엘이 삼박있다 삼박있다 2층 조심하고 내층 탈게 2층 있다 2층 하나있다 보는 중 보는 중 어, 2층 오지말지 보고 있는데 사들 사다리. 사다리 타면 안보여요 아, 어 여기 올라가면 제가 안보여 제들어가려아 오케오케 이 이제 <웃음> 아, 이 점수 없이 다 땁시다 이거 오케이 나 산걸 방금 판에어거 둘... 조심 난거 같은데 소리 오른쪽이다 이거 오케이 찌는거더 조심 바로 뺀거 같은데? 뺐다 바로 작디 다 가줘요 그래요? 그냥 어 작디 작한번 갑시다 오케이. 지훈이 형 셔터 한마만 하나만 쳐줘요 오케이. 그리고 작디 가줘요 같이 다네명다 작디 네, 셔터 네. 가는 척 제가 할 테니까 연마 가면 안 빠졌다 아직 아, 작디 그냥 작업 없이 가요 셔터 나올래 했다 방금 소리 내지 말고 그냥 오면은 바로 들어가요 돌같다 일단 매, 매집인 두개 일단 둘이 바로. 가면 돼 가면 돼 가면 돼, 가면 돼. 돼. 어. 가자 가자 거. 여분안가 보이고 음, 디복게 음, 사레 바로 사레 바로 사레. 아, 아, 아, 어 바로 사레. 저살 할게요. 바로 사레. 어, 막폭폭 하나. 그리고 템. 기 빠져요. 핑 하나 더. 콕콕 콕. 너아무안 먹어. 풀 됐어. 음, 나 디보는 중. 어, 디보는 중. 아, 콧, 포만 조심. 들온다들온다나 디도 온다. 나 옆에 치 갈게. 이거 작기안 온다. 해체머 잡아 줘. 해체머 잡아 줘. 해체머 형형 형! 모두 없다 하네 반 해체 둘둘 작뒤둘 작뒤둘 이제 자단둘 하나 놀이스 이겼다 이겼다 이겼다 음,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플러스 5점 레시 포인트 어? 어. 끝났나? 5점 5점. 1점 더 따면 끝 네. 네, 1점 더 따야 돼. 2층 쓰나 있다. 쓰나. 네. 보통인가 2층. 뭐야, 1차아 씨. 형이 거업데이게 그냥. 1차 어, 나. 1차 1차 차 피하나? 차 이번 차폭거나나게옆나 있다. 아, 아 씨. 여전박. 여전박이네. 옆깨 옆옆 적자컷. 이중수나, 이중수나. 셔터 하나, 이중나터나 그러니까 우리 살짝 설이다 연문이 돼, 연문이 돼. 수정 하나 더. 어. 나 갖고 뒤치기 하나 어, 간거 같은데. 뒤치기, 뒤치 하나. 연문이 된대아 또. 아적 빼봐 줄 거야, 그거. 내가 적디봐 줄게. 뒤치기 이미온 거 조심해. 뒤치기 아까 창문. 빼빼 빼. 오케이, 나이스. 아, 굿. 하나. 그냥 해도. 손은 아깝지 <목소리>